o s e n 정지원 기자 그룹 구구단이 드라마 OST에 참여한다. 구구단은 오는 17일 첫 방송 예정인 KBS 2월화 드라마 학교 2017의 OST 첫번째 가창자로 발탁됐다. 학교 2017은 KBS ETV 학교 시리즈의 2017년 버전으로 학생들이 겪는 솔직하고 다양한 감성을 담아낼 청소년 드라마다. 구구단 멤버 세정과 김정현, 장동윤, 한주환, 한선화, 설리나 등이 출연한다. 이로써 구구단은 데뷔 후첫 드라마 o s t 에 참여함과 동시에 떠오르는 루키 걸그룹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특히 김세정의 경우 학교 뮤즈로 발탁된 데 이어 OST까지 참여하며 대세 아이돌의 행보를 걷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 OSENTV